이 닉네임이 이미 있다고요? 잠만 무드가 있다고? <목소리> 섹시킹 오케이! 좋습니다 <목소리> 보이루? <웃음> 아, 보이루 네. 아 맞다! 조명! 저 엄마가 공부하러 사준 스탠드 있거든요? 근데 요즘은 조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~~ 좋아요 아! 아우 눈부셔 아, 오리지인데?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오리진에 있는 그 카디스토리 터치에서 제가 플로리시 되게 많이 배우는데 아 이렇게 이쁘네요 어 뭐야 어 이거 저거 아닌가? 여러분들 이거 그 뭐지? 그게 없네요 그 1,2,3,4,5,6,8 이게 아니네 아 이거 그 제가 소개 영상 같은 거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오리진 그 카디스토리 터치에서 나오자마자 그 리뷰하는 걸 리뷰인가 어떤 카디스토리를 위한 거라고 제가 짤막하게 영상을 봤는데 오리진 그 카디스토리 터치해서 그 만든 사람 얘기하는 게 이제 자기네들은 수백 번의 시도 수천 번의 시도 돈도 엄청 많이 썼고 엄청 공들였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쉰두장 짝수여야 되는데 이제 막 파로셔프 하면은 한 장이 남잖아요 짝수니까 그래서 일부러 홀수로 한장 빼고 신한장 이라고 알고 있고요그 다음에 음 맞아요 보도가 되게 얇다 이거 제가 그 영상에서 봤구요 끝없는 가능성 이걸로 활용하, 활용해서 할수 있는게 엄청 많다 이런거 같네요 종이도 되게 좋은거 썼다 그러고 뭐 코팅 사실 뭐 카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자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열리는게 와 이거 진짜 이건 뭔가 혁신이었어요 저한테 자 펭귄 매직에 올라온 오르빗 버전 4 최신 버전인가 봐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오르빗이 네 번째 에디션인데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돼 있네요. 이거 오르빗 초 게임 같은데요? 고르빗이라는 그 게임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. 이게 뭐백 디자인에 신경을 썼다는 건 알겠는데 <웃음> 오르빗은 그냥 백 디자인만 보여주네요. 좀 뭔가 보여주지 앞에라든가. 아 이건 이건 좀 아쉽다. 노가웃 블랙 한번 보겠습니다. 아... 8달러면 은 한국 돈으로 지금... 일단 편집할 때 8달러가 편집일자 기준으로 얼만지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딱 써두도록 하겠습니다. 와이 디자인 이거는 진짜 갖고 싶다. 이거 이쁘다. 제 녹대기 버전 2 블랙이 있어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버전 2 블랙. 이게 제가 사두고 진짜 패닝 몇번 하고 셔플 몇번 해본 게 끝이에요, 이게. 아 근데 카드 좀 상했네. 아. 그 다음에 제가 한창 미쳐가지고 제가 녹색을 아주 색깔별로 샀습니다. 더, 다 있었는데 몇 개는 떡이 돼서 친구 줬어요. 보이세요? 와, 이거를 그 당시 이걸 멋있다고 제가 이렇게 샀어요. 아, 왜 샀지? 필리아 그린 에디션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는 한정판인가? 한정판이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군요. 이게 그 시그니처 잖아요? 그피에시님의그 뭐야 저 이렇게 사슴뿔 같은 거 네, 그거 시그니처인데 잘 살린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카드의 부드러운 품질로 흔들링을 돕습니다 라고 렉처노트 설명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 원웨이백 시스템이 있었구나 아 이게 원웨이백이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이게 카드가 이제 위로 했을 때랑 아래로 했을 때랑 그게 그림이 다른 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위랑 아래랑 그림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 원웨이가 아니고 그 원웨이는 약간 옛날엔 그런 카드가 되게 많았는데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얘는 바뀌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카드 중에서 이렇게 있는 카드들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뒤집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뒷면부부도알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원웨이 백인데 요즘은 이렇게 티나게 원웨이백을 하지 않죠 이제 그림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이제 그거를 보면 읽을 수 있게 진행하는 그 진행자만 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많은데 마하튼간이 필리아 그 화이트 그린 에디션에 그런 기능이 있나 봅니다 투베럴데투베럴덱 가겠습니다 근데 다 좋게 나와있어요 안 좋게 쓸 수가 없어 15,000원 15,000원? 디자인을 일단 봐야 되겠네요 자투베럴뮤지 퍼스트 에디션 천덱 한정판 여러분들을 위한 첫번째 카드 입니다. 마술과 카드스트리에 적합하다고 쓰여져 있네요. 류브루 카드? 이게 뭔지 모르겠네. 이거 나와있네 밑에. 뭐 하여튼 간뭐 이렇듯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. 그 이게 그 트레이드 마크죠. 이렇게 모자 쓴 사람이 옆을 보면서 이렇게 딱 옆모습이 나와있는 약간 신서적인 이미지 나와있구요. 디자인에 대하여 라고 쓰여져 있네요. 미세한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표현했습니다 음 성능이 이렇게 엠보시드 피니쉬 아, 피니쉬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뭐 피니쉬 하면은 그냥 리넨 피니쉬, 리노이드 피니쉬, 뭐 에어쿠션 뭐이 정도만 알지 뭐 엠보시드 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투베럴대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버투소 버투소가 버전 5가 나온 거는 몰랐는데 아 2017년 버전이구나 이게 버투소는 항상 2만원을 내려가는 걸본 적이 없어요 아 조각난 면형태 멀티 페이 패시드 뭐 그렇다네요 디자인이 어 이것도 가운데 제가 때 리뷰했을 때 가운데 있는 게 되게 이쁘다 그랬는데 아 이번 디자인에도 역시 더 좋네요 물론 제 리뷰를 보고 넣은 건 아니라고 예상을 하지만 사진이 이 여기서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네. 여기까지 여기까지 받고자 그다음 폰테인 아 폰테인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뭐야 이거 노란색도 나왔어요? 하! 야네 대단하네 야 노란색까지 이야 그래 뭐 이건 귀엽다 그래 음.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인이라는 명목 하에 어떤 그런 이제 팬들을 위한 굿즈를 만드는 거죠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카드는 굿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이돌도 보면은 항상 구찌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카드 제조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겠다가 아니고 제가 팬 여러분들을 위한 구찌를 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어요 색깔놀이를 좀 한다 그게 언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 블루폰테인에 살 때쯤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? 블루폰테인에다가 광고카드에다가 광고카드 한장 넣고 그 다음 한 장으로 뭘 넣어줬냐면 거기에 아 이제 검은색 색깔만 바꾼 검은색 폰테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, 그게 문제가 좀 있었죠. 아, 얘가 색깔로리를 하려나 보다. 돈 맛을 좀 보더니, 그때 사실, 블루폰테인도 2,500대 한정 생산이라는데, 갑자기 5,000대기라고 그러고, 더 많이 생산해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이게 만 5,000대기인가?까지 생산했던 걸로 알아요.